아군이... 와, 이런 기계 <웃음> 건물 담았네. 마우스 재질 마다 또 다르구나. 그게 진짜 엄청 그러면 슬이딩한거 써야 되나? 아버님, 패드 쓰시게... 어, 별이 리아이 아니 내 기가 잘못된다. 개구 탄 소리가 왜 안들리냐? 이거 제가 사운드 카드, 사운드 블라스터 써서 그런건가? 이퀄라이저? 이런 샷 많이 나가네 바로 다음판부터 개구 원툴스 나갑니다. 개구 플레이로만 10킬 해봐야겠다 수비 때아 별이다 벼리, 별이가 나갔네 한명이 자리가 어쩐지 와 반백사령님 보여줘나 <웃음> 아깝다 아이 아뭐알다 쓰기 뭐 기사진거다 방금? 영원히? 왜안 찾아보는겨? 오케이 복사했고 나 아직 개고 있는 줄 알아? 개고 있는 줄 알아? 아 스파이 님이구나아 난감할 것 같아. 차데이 컨디 데이터. 와.. 저렇게 배꼽 나온다고? 저 영화가.. 수뇌였나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하와이 피스토르 아 오케이 검증이 들어가요 요새 고기 땡겨가지고 한 번씩 아 제가 놀러가고 싶네요 자, 언젠가 간다. 무조건. 개그 또 들어왔나? 아, 큰, 큰돈 틀렸구나. 그래요?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와 뭐야 진짜 <웃음> 아니 셔터 볼때큰통 뒤치기 당하고 큰 통을 갔더니 셔터 뒤치기를 당하네 알수 없는 인간만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JH님, 희남님 안녕하세요. 저오라인은못 써봤어요. 루켓퓨어 울트라는 못 써봤습니다. 아쉽게도. 대부분 감상평이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. 지인들이. 봤는데요 <웃음> 야, 아, 자꾸 당근을 걸래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 로켓프로 에어마우스? 아니 아니 못 써봤어요 요번에 나온거 순간 로켓프로 프로를 로켓... 퓨어로 잘못 들어지 로켓시리즈 또 유명하지 개고 있는가 아 이거 아, 이게 내한발 뜨셨나? 엄마야. 브르네이. 이 포기 준다고? 분이 승리하였습니다.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. 와, 개고 소도 나왔어. 멋지다. Put a d r n e v e r Special point. 어째? 바구니 <웃음> 야 방금까지 좀살수 있지 않았나 아깝네. 제가 저는 로지텍쓰고 나서부터는 이제 쭉 로지텍 거 맞습니다. 예전에는 벤큐 시리즈를 좋아했는데. 어, 이제 뭐 이래? 와 이런 기계 건물 담았네. 아까 에지 끈 끄고 한 페퍼 범서 어땠나요? 큰 개피 오케이 상사님 화요. 포마스 이거 셔터인데 어디 갔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 <웃음> 뭐야? 가자마이드 만나세요. 아니 아니 저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. 아그렇다 어? 일장픽가고 나올 만한데? 총소리 총소리가 왜 들렸다 끊겼다 하냐? 희한하네 희한하네 아예 H를 끄고 해보라고요? 오메가. <웃음> 아나 이제 봤다 감사형아. 아까 저한테 H샷 맞고 말리셨나 보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헐. 누구시죠?